슈아 형과 함께 보그 화보 촬영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 운영하는 바일 거예요 이거 무릎을 이렇게 해서 한번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이 정도는 <웃음> 가능합니 <거. 웃음> 오늘 바에서 촬영하는 느낌인데 네. 클럽을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은 아니지만 가기 전에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. 저도 이제 또 27살이니까 또 이런 걸또 찍는데 냄새로 한번채워봅시 요즘 네. 술 취한 거 같아. 너무 좋아요. 처음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저희 하보 쪽이. 아직 성숙한 것 같아. 이렇게 있었잖아요. 이 자세로 오래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막이 앞머리가 이렇게. <웃음> 다 주인이 있다. 단골들이 응. 모터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. 이번에 좀 확실히 많이 느꼈던 건데 모니터링을 할때좀 둘이 잘어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. 이번 무대 연습 때도 그랬고 이런 곡 작업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노 n 인 상태로 만을게요 아두인 상태로 만 들고 계시는 게 그게 되게 뭔가 효과가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이런지 캐럿들도 엄청 좋아할 것같아 그거 뭐예요? 그 카메라 아 그게 좀 좀 이런 좀 반사 같은 거 귀여웠습니다. 이런 거좀넣고 이런 거있었좀 효과가 치고 신경을 봐.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느낌. 네. 실제로 네 제가 좀 이걸 거의 한 3년 전에 샀을 거예요. 근데 네. 저희가 오늘 보그 네, 화보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그 이유 때문에 뭐였다고 들었어요. 그, 저랑 원언이랑 곡을 낸게 있는데, 2-1이라는 곡이었거든요. 근데, 뭔가 오늘 화보 컨셉 자체도 저희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어서 너무 좋았고, 그것 때문에 더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. 음, 네. 저도, 어,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촬영을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방금 What's in My b a 텐츠도 찍었는데, 네, 그것도 재밌었습니다. 지금까지 보너이 가방 안에 이렇게까지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, 이걸 음. 통해서. 네. 네, 보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캐럿댁! 사랑해요. 예쁘게 봐주세요.